안녕하세요. 포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죄송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쉴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오랜시간동안 유튜브 업로드를 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실거죠? 음,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새로 샀거든요. 마이크를 새로 구매를 해서 약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약간 마이크 테스트도 할겸 이렇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오랫동안 쉴수 있었는지 그동안 뭐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사실, 막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니에요. <웃음>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 저번주에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근데 이 마이크가, 근데 이 마이크가 약간 기계적인 결함? 결함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제가 잘못된 이어폰으로 설정이 조금 이상하게 돼서 제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와서 어, 오늘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이게 또 편집에서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나와야 할 텐데 <웃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쉬게 되었는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한두달 전, 한세달전 그때 클렌징 오일 잘못 썼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클렌징 오일. 그때는 이렇게 성악이 심각하게 될줄 몰랐어요. 어떻게 몰랐냐면, 그때는 막 그렇게 피부가 뒤집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도 촬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뭐랄까 화장으로 커버가 되는? 화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약간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또 바보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바로 제가 원래 썼던 화장품이 아닌 다른 브랜드의 화장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더 뒤집어집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조금씩 뒤집어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좋다는 화장품 브랜드를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 화장품 브랜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뭐 스킨 토너?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화장품들을 썼어요. 썼는데 처음에는 좀 좋아지는 것 같다 싶으면서도 또안 좋아지고 또 좋아지는 것 같다 싶으면서도 또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었어요. 원래는 아, 이번 주만 조금 쉬고 다음 주에 촬영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다음 주 되니까 피부가 다시 뒤집어지고 아, 그러면, 한, 2주 정도 쉬면 되겠지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뒤집어지고, 그,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오랫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바보 같은 짓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뒤집어지고 있는데도 아니야. 이거는 적응하는 기간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이러다 또 좋아지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좋아질 리가 없죠. 계속 저한테 안 맞는 화장품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피부과도 처음으로 다니게 됐어요. 어, 피부과 처음으로 다니게 됐는데, 처음으로 여드름 압출했어요. 어, 그 압출할 때, 저는 이미 바늘로 이렇게 콕, 찌르잖아요. 그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해주시는 분이 벌써부터 아프면 큰일 난다고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아픔을 겪고 그 다음날이 되고 그 다다음날이 돼도 피부가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피부과에선 제 증상이 면포라고 했거든요. 면포? 솔직히 면포 어? 들었을 땐 약간 생소하잖아요. 뭐 제가 성인 여드름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면포 그건 뭐지? 그 환농성 여드름 뭐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면포 그게 뭘까? 그랬죠.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피지가 제대로 배출이 안되고 피지 위에 각질이 쌓이면 면포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약도 없고 바르는 약도 없다. 다 압출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압출을 했습니다. 아빠 죽는 줄 알았죠? <웃음> 그랬는데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최악이죠, 최악. 정말 바보같이 그랬으면 이유를 찾을 텐데 저는 그냥 이유 없이도 그 저랑 안 맞는 화장품을 계속 써가면서 좋아지기를 기도했죠.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촬영을 했어요. 약간 화장으로 조금 커버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점점 더안 좋아집니다. 얼마나? 저도 제 모습에 충격을 받고 <웃음> 제가 최근 올라왔던 영상을 찍고 그 다음 영상을 찍었어요. 그게 동물원 사육사 롤플레이거든요. 사육사 롤플레이를 찍고 편집을 하는데 피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약간 심각할 정도로 약간 심각할 정도로 진짜 피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 영상은 폐기시키고 피부 관리에 집중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뭐 화해 어플이나 주변 분들 추천으로 좋다는 화장품은 다 써봤거든요? 그랬는데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면 내가 원래 썼던 화장품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제가 썼던 화장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웬걸? 피부가 다시 좋아졌어요.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요. 역시 사람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냥 썼던 거 다시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괜히 뭐 실험하거나 테스트 하지 말자. 그냥 원래 맞던 거, 그냥 조용히 사용하자. <웃음> 그래서, 지금은 점점 피부가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막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닌데, 좋아진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화장으로 커버할 정도까지 왔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웃음>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뭔가 말도 없이 잠수를 타버린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서 커뮤니티에 글도 쓰고 어느 정도 근황을 조금 알렸어야 하는데 약간 피부 때문에 촬영을 못 하겠어요, 약간 이런 말이 너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냥 나중에 피부가 괜찮아지면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의도치 않게 너무 기나긴 시간 동안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저를 기다리신 분들에게 뭔가 보답 같은 걸할 방법은 앞으로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이제 앞으로 영상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마이크도 새로 샀으니까 새로운 시도 새로운 모습 많이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마이크도 한달 전에 왔어요. 한달 전에 왔는데 저번 주에 실험 영상 찍고 실패하고 오늘이 두 번째로 영상을 찍는 거라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사실 처음에 마이크 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제가 진성을 내면 낼수록 징징거리는 거예요. 전 마이크에, 마이크가 잘못됐나? 아니면 케이블 선이 잘못됐나? 이래가지고 구매자님한테 문의를 엄청 했거든요. 나 알고 보니까 이어폰이 잘못됐더라고요. 바보같이. 마이크 봉도 새로 샀거든요. 근데 이게 자리 차지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고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도 되게 속도감 있게 편집을 하려고요. 너무 늘어지면 영상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웃음> 아무튼 말이 너무 길었죠? 그동안 뭐하고 지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동안 게임을 했어요. 아, 저는 게임을 좋아해요. 어, 제가 하는 게임은 주로 콘솔 게임이에요. 네, 콘솔 게임.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은 콘솔 게임이에요. 저는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플스5 전에는 플스4 프로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나와서 그 게임을 했습니다. 그 게임은 가도 부워. <웃음> 전 약간 그런.. 어.. 뭐라고 해야되지? 오픈월드 게임을 좋아해요. 그리고 대부분 다 하기도 했고 지금은 할 게임이 없어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기겠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콘솔 게임? 약간 오픈월드 게임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어, 정말 안 해본 게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 네이버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서 오픈월드를 눌러서 게임이 막 뜨잖아요. 제가 그 중에서 안 해본 게임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제 인생 게임은 뭘까요? 레데리입니다. 레데리가 제 인생 게임이에요. 원래는 위처였는데, 레데리가 올라갔어요. 저는 레데리의 결말을 보고 울었습니다. 영화예요 영화. <웃음> 제가 영화 주인공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영화예요 <웃음> 가끔 사람들이 묻잖아요. 취미가 뭐예요? 약간 이런식으로 그럼 저는 말해요. 취미요? 게임이요? 그러면 아뭐 핸드폰 게임이겠지 뭐 PC게임? 뭐 오버워치? 롤? 약간 이런거겠지? 하는데 저는 이제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아니요? 콘솔게임 좋아하는데요? 아뭐 콘솔게임? 뭐, 뭐 어떤 콘솔게임? 이러면 플스5요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플스5이브 5? 어, 어, 어떤 게임 뭐 좋아해? 이러면 정말 오픈월드 게임 좋아하고 잔인한 거 좋아하고 좀비 게임도 좋아하고 무서운, 것, 무서운 것도 좋아하고 스토리성 게임도 좋아하고 그냥 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은 거의 대부분 좋아해요 약간 이러면 편견이 깨지죠 근데 상대방이 플레이스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대화가 너무 잘 되죠. 게임 얘기는 그만하고 이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 말고 뭐하고 지냈냐? 테니스 시작했어요. 테니스. 테니스. 너무 올드한가? 너무 <웃음> 올드하죠? 이거, 모를, <웃음>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튼, 모른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뭔지.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어, 주변에 약간 운동을 할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공원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집이랑 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저한 6개월 기다린 것 같아요. 대기를 6개월 했다는 뜻이죠. 굉장히 길죠? 작년 여름에 가가지고 대기를 하고 올해 1월 1일 날, 1월 2일, 1월 2일 날 센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배드민턴을 좀 오래 쳐가지고 테니스는 좀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예 다른 운동이더라고요. 일단 라켓 잡는 게 엄청 달라요. 달라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포핸드는 다 했고, 백핸드 배우고 있어요. 언젠간 잘 하겠죠? 테니스 다 배우고 나중에 수영도 한번 배워보려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은지 정확하게 52분이 지났는데, 이 영상이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게몇 분이 될, 몇 분짜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이것도 마이크도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니까 계속 제 귀에는 약간 그 딱딱딱 거리는 소리가 약간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편집할때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됐지? 아니면 또 다시 찍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안 찍었으면 좋겠는데 아 제발 좋게 나오기를... 아무튼 제가 뭐 게임을 했다? 테니스를 배운다 말고는 새로운 이슈는 없는 것 같네요 <웃음> 제 삶이 이렇습니다 아, 저 MBTI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뀐 MBTI는 INTJ입니다 아이 INTJ를 찾아봤는데, 약간, 제가 제대로 찾아본 게 맞는지, 약간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어, 낯을 엄청 가린다고. 왜죠? 그니까 제가 낯을 진짜 많이 가리기는 해요. 근데 막 팩폭이라고 서있는 글을 들어가보면 50%는 맞고 50%는 틀렸어요. 제가 막그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래가지고 MBTI를 불신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웃음> 제가 뭐 극강의 낯가림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뭐 어렸을 때 낯가리는 거는 솔직히 그때보다는 덜하지만 낯을 조금 가리긴 해요 약간 내 개인적인 뭔가 일상이나 일을 남들한테 얘기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굳이 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그런 거? <웃음> 그리고 약간 T가 이성적이고 F가 감성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되게 잘 울거든요. 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데리 하다가 울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 주인공의 감정과 그 슬픔을 굉장히 공감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왜 INTJ를 그런 식으로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아닙니다. 뭔가 마이크를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벌받는 것 같네요. 제손 밑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웃음> 팔이 진짜 아픈데 제가 그동안 영상 못 올린 것도 있으니까 지금 벌받는 느낌으로 영상을 계속 찍겠습니다. 아 진짜 아직까지 죄송해요. 하지만 앞으로 영상을 정말 자주자주 자주 업로드를 해가지고 이 죄송함이 나중에는 잊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아 그리고 조카가 생겼습니다. 조카의 태명은 도토리예요. 귀엽죠. 도토리. <웃음> 저희 친오빠의 아이이기 때문에. 성이 도시이기 때문에. 도토리라고 태명을 지었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도토리래, 도토리. <웃음> 저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태명을 도토리라고 찍고 싶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저희 엄마랑도, 어, 도토리, 언제 태어날까? 도토리 사진이래. 어, 도토리 심장 소리. <웃음> 약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도토리? 근데 실제로, 지금 크기도 도토리 크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 귀여운거죠. 성별은 아직 잘 모르는데 남자일 것 같아요. <웃음> 저희 집안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된 미스테리한 무언가가 있는데 저희 집은 첫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첫째가 남자아이고 사촌오빠들? 사촌언니들? 첫째가 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걱정이긴 해요. <웃음> 남자애여도 이쁘겠다 근데. 제가 원래 아기는 별로 안좋아하는데 뭔가 내 조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어, 사실 머리.. 아 맞다 저 머리 잘랐어요 이렇게 큰.. 큰 이슈가 있었는데 얘기도 안하다니 단발로 머리 잘랐습니다 결국 잘라버렸어요 제가 단발한 지는 제가 단발을 한 지는 한 재작년에 영화 촬영 때문에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르고 지금이 지금 잘랐네요 사실 머리 자른 지도 꽤 됐어요 한달 <웃음> 근데 머리가 진짜 짧았거든요? 근데 이만큼 더 길은 거예요. <웃음> 또 이렇게 자랐어요. 저는 머리가 좀 빨리 자라는 편이라 어, 원래 두달 돼서 두달 있다가 미용실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조만간 가야 될것 같아요. 카라의 머리가 조금 닿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미용실에 가서 자라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갑자기 머리를 자르게 된 이유는 그냥 갑자기 자르고 싶었어요. <웃음> 원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계속 단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 하다보니까 단발로 쉽게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이 있어야지 단발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답답했는데 이번에 그냥 갑자기 자르고 싶다고 엄청난 큰 욕구가 막 생겨나서 결국에는 잘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자른 머리가 테슬것이거든요 테슬? 이 머리가 좀잘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 샵쌤이 약간 이 머리끝을 조금 쏟 쳐가지고 좀 층내가지고 좀 이쁘게 다니면 좀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셔서 한번 그렇게 떨라보려고요 어울리겠죠? 어울려야 할 텐데 원래는 굉장히 짧은 쇼컷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진짜 자신이 없었어요. 그건 진짜 자신이 없더라고요. 음 뭐랄까... 단발은... 단발은 그래도 조금 여러 번 해봤는데 쇼컷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진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단발로 가장 짧게 잘랐습니다. 지금은 좀 길러진 상태고요. 조금 길렸어요. 는 진짜 짧았어요. 요즘에 그더 글로리가 엄청 핫하잖아요, 넷플릭스. 저도 그거 진짜 보고 싶은데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안돼. 아직이야. 아직 보면 안돼. 응? 왜? 그거 1부야. 2부는 나중에 나와. 어, 진짜? 언제 나온데? 3월. 어 아직 모르네그니까 보지 마. 어 그럼 이부 나온 다음에 봐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약간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쇼츠에 딸이 엄짤 쇼츠에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더 글로리. 아. 어. 그래 이미 내용은 알아요. <웃음> 그, 문동은이 개잖아. 응, 그, 개고, 그 막, 딱 괴롭힘 당했고, 그, 나중에 뭐, 문동은이 자기 괴롭힌 애들한테, 그 뭐냐, 복수하는, 응, 그 피해 복수. 약간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미, 쇼, 이미 쇼츠로 너무 많은 스포를 당했기 때문에 봐야 하나? 약간 이렇긴 한데 그러니까 근데 주변에서 좀 도움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이걸로 좀 많이 도움...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는 느낌으로 보라고 이래가지고 보려구요. <웃음> 그러니까 2부 나오면 보려구요. 새해가 밝았잖아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개묘년인데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해기 때문에 음.. 올해는 모든 일이 다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촬영한지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돼가요. 이제 슬슬 그만하려고요.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